제 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한상훈이라는 사람, 그 나이는 지금 좀 되었습니다. 83세입니다. 그런데 제가 교육받으러 오고 계신 게 아니고 함께 와서 박사님 배웠고 했는데 저희 안사람이 말입니다. 집사람이 대장애미 와서 그걸 나게 하겠어요여호지 제가 이상이 있어 왔는 건 아닙니다. 그, 박사님, 요, 흑반 잠깐 해도 되겠죠? 어, 예, 그럼요. 써도, 써도 되겠죠? <웃음> 예, 저는 뭐, 의료계통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생, 예, 전기를 직업으로 해서 참 모회사에 전기부장까지 하다가 퇴직을 하고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때, 그, 가서 집사람이 말이지, 그냥, 내시경을 하고 뭘 먹었는데, 그냥, 막, 그, 물도 너무, 내시경을 하려고 물을 먹었는데, 그냥 올라와 버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을 또 하니까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 들어가더니만도. 어디가 막혔느냐 할것 같으면은, 막, 대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 요거 맹장, 맹장이고, 이제, 작은 얘인데여기가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전부터 늘 말이죠. 뭐 먹고 많이 먹고 나면 좋지 않다고 왼쪽이 여기를 자꾸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갖다가 그건 뭐늘뭐 뭐, 아, 조금 봐안 좋으니까 아, 에, 많이 주물르고 많이 그래서 이 아플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났는데, 아유, 어느 날. 안 좋아서 내시경을 한번 해본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그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장내시경을 하면 물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마시니까 다시 막 목으로 올라와 버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급하게 그 CT를 찍고 딱 했더니, 여기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후배가, 후배 의사가 말이지, 빨리 그, 종합병원에 자기네들도 약 500명이 간호사 350명 의사 60명 아주 대병원입니다 2차 병원 중에서는 대병원인데도 빨리 부산 양산대 병원으로 소개를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후배한테 시켜가지고 급하게 가서 그렇게 안 했으면 아마 사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만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급할 때는 이용하는 게그 병원이에요 병원이라는 거는, 서양은, 의학은, 이거, 전염병하고, 전염병하고, 그, 응급병하고만 하는 것이지, 만성병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못 고친 거예요. 아직까지 고친 일이 없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세계적으로 말이지, 의학계에, 서양 의학계에 발달해 가면서, 뭐하는 뉴 스타트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러한 말이지 만성병이 저절로 생암 세포는 뭐 어디 딴 데서 온게 아니잖아요. 바이러스가 된 것도 아니고 박테리아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 세포가 암 세포로 바뀌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없는 만족한 생활을 하면은 금방 낫는다는 거 자연히. 그러면. 생태계에 있는 말이지, 자연 동물들이 어디 사람과 같이 말이지, 아, 무슨 좋은 약이 있다, 또뭐 좋은 보조식품이 있다, 그걸 먹고 건강을 회복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연이 그냥 늘 박사님 말하는 생계를 안 받으면은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DNA가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 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서 나도 와서 들은 거지만도, 2000, 어, 2003년도에 말이지, 유전자 지도가 참 세계적인 말이지, 300, 100 몇십 개 국에서 말, 300 몇십 개그 연구소가 만나서 유전자 제, 제 지도를 만들었을 때, 이야, 이제는 인류가 말이지, 예? 전부 다 말이지, 100살 이상 200살 마음대로 살겠구나, 이런데. 자, 유전자가, 어떤 유전자가 변이 돼서 어떤 암이 왔고 어떤 병이 왔다 하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DNA를 갖다가 생기를 넣어주는, 뭐 DNA를 작동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못하는데 알면 뭐, 뭐 합니까? 그래서, 박사님, 우리, 내가 교육받을 때도, 어, 당뇨병 환자가 말이지, 이러한 세포가 있으면 세포, 요 문에 말이지, 스위치가 달리는데, 이, 이걸 작동시키는 DNA가 말이지, 딱 있어야 되는데, 아, 못된 DNA가 요, 요걸, 뭐 스위치를 누르지 못하도록 커버를 딱 세워서 그렇다고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이랬을 때는 그냥 의사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DNA를 어떻게 의사에서 주사를 가지고 약을 가지고 야 DNA야! 요 의사 요, 요 스위치 커버가 있는데 말이야 이 제껴 달라!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갈 수가 없는 거래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부에 있던 사람이 왔는 것 같으면 같이 교육받던 사람 같으면 참그 좋았을 건데요. 그 이분은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있다 하는 것도 저도 이제 대략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아내한테 뭘 느꼈느냐 하니까, 처음부터 모르게 당신이 와서 뭘 느꼈느냐 하니까. 그 답답한 사람은 암 환자도 있을 건데 또 무슨 뭐 부단한 병원에서 못 고치는 그 병이 있을 건데 말이죠 오자마자 첫 시간부터 말이지 에? 뭐 했습니까? <웃음> 걱정을 모두 버리고서 아빠 죽겠고 찡그리고 말이야 나는 목적이 있어서 왔는데 말이야 걱정을 모두 버리고 버리고서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장미꽃처럼 활 자고 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뭘 해고, 즐겁게 웃어보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 그랬어요, 거리 처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의 섭리대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냐. 어? 뭐, 약이니, 뭐니, 유명한 것이니, 뭐니, X, CT니, 뭐, 뭐, MRI니, 뭐, 해서 필요할 때도 있지만도, 그런 것이 나사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환자를 앞에 두고, 어, 걱정을 뭐, 더 버리고 하는, 거, 그걸 알면 될거 아니가 말이야. 그 모든 걱정을 버리고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면은 모든 게 자연으로 돌아가게 있다. 이 우주의 창조주께서 말이지 그대로 섭리적으로 모든 걸 낫게 할수 있다. 자 그런데 자이 대장암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하나도 없어지고 그냥 저 가슴에 요만한 한심 밑 2mm가 인 이런 게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박사님한테 보여주니까 그 검사 다 했는 말이 자료를 보시면 우리는 까먹는 영을 모르니까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절로 약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이제 저 떼어낸 것도 아니, 아니고 말이에요. 종이 떼는 것도 아니고 말요 없어졌어요. 그리고 위장에 요만한 거한 15mm짜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거 저절로 놔던는데 이거 없어지니까 이것도 저절로 없어져 버렸어요. 아까 박사님, 그, 그, 없어, 하나도 없어졌다 했죠. <웃음> 그래서, 이, 모두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목적이 있어 왔는데, 가히 이것이 될까? 안 될까? 하는 이런 의문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늘 여기서 교육을 받고 나서, 자면서 은원을 했습니다. 자 여서 기왜 그런 음악을 하고 뉴스 타다만 하면 안느냐 하는 자자 자, 많이 배우시겠지만도 요거 음식물 아닙니까? 요거 운동 아닙니까? 이거 물 아닙니까? 요제 햇빛 아닙니까? 요거 템퍼런스 절제 아닙니까? 에어 아닙니까 공기? 요거 쉬저저 저, 휴식 아닙니까? 에? 레스트, 트러스트, 미드. 요거. 딴 거는 말이지 다 우리가 일방 다 하고 있는데 내가는 하 요거 절제를 잘못하고. 요, 믿음을 안 믿으니까, 저, 그 해가지고, 뉴 스타트 해가지고, 뭐, 걱정을 모르고 벗어버리고, 이거 얘가 무엇을 병을 낳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이게 말이야, 뉴, E, W, S, A, R 되는데, T, T가 이게 말이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라 말이야. 그래서, 어~ 집사람이 그~ 고전무용을 한2 0년 동안 했습니다. 고전무용을 오랫동안 하면서 뭐 했겠어요 막달고뭐 맨날 뭐~ 가서 뭐~ 비누질러고 때비는 같이 하고막 씻고 그냥 막 발르고 막 머리에 막 숙부레 뿌리고 말이야 막 이런 걸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자, 그러면, 병이 났으면은 자기가, 박사님이 늘렸지만도 병이 났으면은 자기가 왜 났는가 원인을 캐 가야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원인을 딱캐 가보니까 음식을 잘못 먹어서 가는 것도 아닌데 그 화장품이나 뭐, 이 환경 호르몬이 많이든 모든 화장품에는 요즘 전부 다 환경 호르몬이 포함 안돼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부탈라 이더니뭐 어찌니, 뭐, 뭐, 포로말데이더니, 뭐, 이렇게 해서 하면서 말이죠다 들어있거든요. 그거를 여기 교육받고 나서 딱 왔었는데, 매일, 저, 체온을 올린다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체온 올린다고, 매일 목욕을 따뜻한 물로만큼 받아가지고 딱 했습니다. 하면서, 비누를 전년 안 썼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번 정도, 겨우 살짝 머리나 이렇게 해서 쓸까 쓰고, 그러면 말이지, 이 머리 단장한다고 스프레이, 모든 스프레이는 뭐 들었습니까? 이 우리 우주의 저, 어, 우 오전, 어전층을 망가뜨리는 후리온 가스라는 게 들었답니다. 우리가 맨날 이렇게 뿌리니까 후리온 가스를 맨날 섭취하게 된 거예요. 어? 그리고, 그러한 포탈레이드라든가 이런 독성이 들은 말이지, 소유학 제품이 들은 그런 걸 갖다가 늘 바르고 말이지, 또 그리고 다음에 매니큐어 한단 말이요 매니큐어 그거는 말이지, 그 아세톤 그 독한 말이지, 증기. 이걸 말이지, 제일 어느 책에도 그래놨어요이 화장품 중에서는 매니큐어의 이 화장품이 가장 해롭다. 그리고 이 헤, 이런 스블 헤어 프레임 말이지, 이런, 이런, 이런 게 해롭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일차안 쓰고 하니까, 6개월 만에 딱, 그, 컨디션이 딱 좋아졌어. 그래서 6개월 만에, 아까 박사님한테 보여주지만 6개월 만에 하도 말이 대학병원에서 전이 되면 큰일 나니까, 미리 하라고 말이, 오라고 오라고 해서 했어요. 고개만 끄떡끄떡 했는데, 다음에 한번더해봐데 그러면 또, 받, 아까 보셨지만, 3개월 만에 또, 또 자꾸 오라 오라고 전화해서, 또 해서 받았어요. 또 고개만 벗겨서, 다음 또 해봅시다. 뭐 전혀 안 되지, 다행이다. 이러고 보세요, 이래. 하여튼 지금은, 에, 그 병이, 그 대장암 사기 정도가 안 났을 때보다는 훨씬 건강하고, 즐겁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 다소 이게 참 오랜 시간이 있으면은, 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가르그 많은 메모를 잠깐 해가 와 가지고라도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간단히 하는 거 생각나는 거만 내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노래, 처음 노래하는 거, 걱정을 버리고 노래하고 뉴스타트만 하면 딴거막 뭐 설명하는 거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일 문제 들었죠? 본능적으로 말이죠. 왜냐하면 야, 짠거 먹으면 안 돼. 짧게 먹으면, 전부 뭐, 첨부, 뭐, 어떻게 해. 뭐 해서 보조식품, 뭐가 좋아해. 그리고 얼마 무시하게 하잖아요. 근데, 소금을 많이 먹고 짜게 먹으면, 자꾸 본능적으로 물을 자꾸 희석하게 해서 물을 먹고 싶어요. 배가 고파서, 그, 저, 저, 뭐야, 그, 영양이 부족하면 말이지. 먹자, 먹자, 먹자. 그, 응용적으로, 자,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그, 저, 저, 박사님한테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요. 아니, 그, 아프리카의 기운이 말이지, 그, 그, 그 이, 이, 저, 저, 뼈다구를 갖다가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가 칼슘이 부족하니까 뼈다구를 먹으라고 그러면 누가 가르쳐 주세요? 본능적이잖아요, 본능적. 아마 그, 그런 교육을 아마 박사님 이 해줬을 거예요, 아마. 에? 그런 이야기 가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버려요. 뭐, 아, 요즘은 아프리카의 말이지, 상아가 저, 저 상아가 없는 말이지 예? 코끼리가 많이 나타나서 왜 그러냐? 어? 그 가족들 말이 총빵 해서 달아났다가 다 가보니까 어, 지금 엄마가 죽었고 그는데 상아가 잘려져 갔구나. 그러니까 아, 상아가 없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자연히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나왔다고 아마 그는 강연도 들었을 거요 둘루사이 그런 거 하나하나가 머리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나는 아무 그 병이 없었는데, 가족의 병을 가기 위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이러한 그것을 했더니, 에 2020년, 아까 보니까 2020년 12월 5일날 와서 12월 14일날, 딱한 14일 받고 가서, 생활 습관을 탁 바꾸니까, 6개월 만에 딱 없어지고, 그 다음에도 깨끗하고, 그 다음에도 깨끗하고, 지금, 한 6개월 전에 또 했는 것을 마지막까지 보여드렸어요, 박사님한테. 아무 이상이 없어요. <웃음> 그래서 내가 메모나 그런 것들을 그래, 해오지 않고 머리에 생각나는 것만 들어있는 것만 잠깐 말씀드렸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여튼 마음을 놓고 평화로우면 은다 낫습니다.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웃음> 감사합니다.